야, 너롤 닉네임 뭐냐? 너? 광초의 오른술사 너는 근데 왜전적이 오른이 없냐? 어?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변 지인들한테 닉네임이 너는 왜 오른인데 오른을 안하냐? 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오늘은 오른을 해볼 겁니다. 저는 오른술사니까요. 오른이 라인전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니언을 받아먹다가 큐를 들기 후 오른 특유의 북들로 킬각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팀 정글이 이렇게 갱을 올 때는 확실히 호응을 해주면 됩니다 호, 호응을... 호응을... 호을 호응을 해... 이 미친 새네 세... 이렇게 간단히 잡아주면 됩니다 역시 우리팀 정글러야 정말 멋있다니까 아니 그 물어 줘! 말을 왜 봐! 모데카이저가 좋아할 망토 하나를 구입해줬습니다 그래서 대포를 못 먹었습니다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잘 야, 모르겠습니다. 준웅야! 그런데 원래라면 진작에 도망가야 했을 모데카이저가 저랑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글이 온 겁니다. 와, 쏘. 당겨. 와, 까미. 방금 건 정말 아쉬웠습니다. 제가 저 운전자가 아니라 그냥 BF를 사왔다라면 이걸 내가 그냥 이겼을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정글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아까처럼 어리바리까지 말고 확실하게 응해줍시다 모델카이저가 탑에서 깡패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긴 하지만 모르니 마저가 나온 상태에서는 절대 모데카이저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겁나, 겁나 꿀리는 것같아 이 시점부터는 이제 모데카이조의 성장이 멈췄고 제가 다른 라인을 봐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만좀 해. 이렇게 약간 유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리로 갈들은 나야 나 뭐야 소리에! 하지 <목소리> <목소리> Can you help me find a way Where is the God that I need Can I get some okay. help today Lord help me with the blood that I bleed